대세가 됐습니다 이 양압기를 파는 사람과 양압기를 써야 될 사람의 표정에 차이에서 이, <웃음> <웃음> 이...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 알수 있습니다 내가 맨날 이러고 자야있다 어, 요즘에 차탈레 부인의 자랑에서 나오는 김수 음, 배우가 양압기를 써보더니 야 이걸 나보고 어떻게 쓰라고 대부분이다 그런 반응입니다. 양압기 원리는 이것처럼 이 바람 인형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유지를 형태를 유지해주는 것처럼 공기를 이 압축기에서 계속 불어넣어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. 압력이 낮아지면 무너질 것이. 압력이 아, 만약에 기도가 심하게 막혔는데 압력이 약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그런 심각한 문제는 공기를 세게 불어 넣어서 막 벌려주면 이제 내쉬질 못하는 거예요. 대부분의 양압기 환자들이 새벽에 벗어버리는 이유가 답답니다. 새벽에 벗어요. 새벽에. 그래서 생이 어, 양압기 성공 기준이 뭐냐면 4 시간 동안 하루에 4 시간만 쓰면 잘 썼다고 성공 판정이 나니다 양압기 기준이 하루 4 시간 2 1일을 연속 사용했을 때 어, 당신은 양압기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을할수 있는 자격이 되라고 이제 판단하는데, 4시간이라는 기준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. 밥, 잠은 7시간 자는데, 4시간만 쓰고 남은 3시간은 벗어버렸단 말이에요. 심각한 문제는 벗어버린 그 시점부터는 시, 더 심한 무흡 상태, 새벽으로 갈수록 냄새가 많아지면서 무흡 상태가 더 심각해질 때, 그때 오히려 못 쓴다는 거죠 양악기를 써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서 어쨌든 숨을 쉬었다 그게 100%의 효과가 있다고 해도 못 쓰는 시간 못 쓰는 시간이 40% 잘 쓰는 시간 이 60% 라면 성료로 따지면 55% 효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가중치로 따지면 새벽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4시간 쓴 사람한테는 효과가 50%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학기 실패율이 7 8 0 성공률이 20-30%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이 의사가 당신이 가슴 죽어 라고 하는 협박에 의해서 하면서 쓰는 거죠 매일. 매일 중환자 실습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왜양압기를 처방을 할까요? 첫 번째 보험이 됐다는 게 굉장히 큰메이트입니다 초기에 뭐 2, 3만 원밖에 안 들어요. 예전에는 이게 270만 원, 280만 원 했어요. 양압기가 하려고 하면 한달 임대를 해보고 쓰세요 하고 한달 임대려고 30만 원이었어요. 그런데, 보험이 되고 나서 또 자기부담금 2, 3만 원이 되나 보니, 어, 환자도 선뜻 쉽죠. 한번 써볼게요. 근데 의사는, 나는 좋은 걸 처방했어요. 쓰고 고쓰고는 이제 당신 몫이에요. 치료의 실패, 성공, 책임이 온전히 환자한테 나간 거야. 그래서 의사는, 명의가 되는 거죠 나는 다좋은걸 했어. 그래서 네가 잘못한거야. 양압기를 잘쓸수 있는 사람도 양압기 안 써도 되는 사람도 일단 하고 봅니다. 그리고 나서 양압기를 했는데도 이제 못 쓴다. 그럼 수술합시다. 아니면 살 빼세요. 그냥 사세요.